안녕하세요. 동경한 의원 김예리 원장입니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은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요. 어, 많은 분들이 명절을 보내는 동안 과도한 집안일과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는 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신체와 정신 두 가지에 모두 적용되는 말인데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기든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라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자반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분들의 경우 10분 중 8, 9분 정도는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발병하게 되기도 하고 치료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명절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혈자리와 자반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스트레스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불면이나 신경세약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손목을 보시면 끝쪽에 톡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신문혈입니다 많이 눌러주시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태충혈입니다 자반증은 건강한 혈액이 충분하게 채워질 때좀더 빠르게 호전되는데요 태충혈은 혈액 찌꺼기인 어혈을 제거하고 건강한 혈액의 생성과 순환에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오목한 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자반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동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